어? 어? 볼수 있어요 어? 뭐야 볼수 있어 오오오오오 오. 오. 어, 어, 땅콩 땅콩 땅콩 땅콩 어 어디가 어디가 <웃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전고입니다어 지금 이제 테스트 서버에 예고되었던 호라이즌 달기지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어... 지금 여기 들어가시면 바로 아케이드 하나만 플레이할 수 있는데 한번 호라이즌 달기지 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라이즌 달기지로 이제 큐가 잡혔네. 난나... 여기가 무중령 맵이라고 하니까 어, 윈스턴의 고양이 왔으니 윈스턴을 해줘야겠죠. <웃음> 어디 보자. 맵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하기 때문에 다들. 그이구 어디 보자. 보자 우리 안 그래도 호라이즌 스킨 끼고 있었네 나. 아, 어우 저번에 지구가 보이네요. 안녕. 어, 완전 달기지 같아. 여기 인공위성 도있음 음. 으흠 으흠. 레이더. 이거 지 상황. 우. 스턴 고양인데 뭐얘 별말 안 하나? 별말 안 하네. 스턴 고양이 왔는데 뭐라고 말좀해 어, 그래. 봐. 30초. 30초 남았다. 음. 맵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뭐야 이게 넓고 복잡해 아 저쪽이 바깥쪽인가 보네 여기는 이제 시, 우주에서 식물을 키우는 되겠고 네, 음.. 여기도 똑같고 이 바깥쪽이 무중력지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쪽이 수비 에이지점인가요? 네 그렇죠 굉장히 맵이 넓어요 그냥 넓찍 널찍 넓찍해요 좁은데가 별로 없어 바깥쪽이구나 아, 해보자. 지금 이게 테스트 서버라서 리퍼도 지금 달라졌고 로드업도 달라졌을 텐데. 생각한 적 없어. 뭐야? 뭐야? 리커 없자. 안녕. 무슨 <목소리> 고기? <목소리> 아아 아깝다. 어. 아아력웨대가 있다고 웨웨웨데 아. 어웨웨웨웨아웨웨웨웨웨웨웨 어디... 아, 웨웨웨웨웨웨웨웨웨웨웨웨웨웨웨웨웨웨해웨웨웨웨웨웨웨웨웨웨웨웨웨아아 대가를 치 뿐. 내가 식생지대, 제 식물을 키우는 곳이죠. 우주에서는 못 키우니까. 럴라. 지 말고 각점시지 관리하는 시스템 같고 팀원을 도우러 가봐야죠. 지금 아? 로더가 딜이 넣고 먹었죠. 아 연산은 빨라졌어 근데. <웃음> 일은넣프 먹었는데 지금 연산은 굉장히 빨라졌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리퍼도 상향을 먹었죠 패시브가 사라지고 리퍼가 피흡이 생겼어요 평타에 패시브 대신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지금 연속해서 버프를 먹고 있는 리퍼인데 대체 언제쯤 관짝에서 나올 수 있을지 야아아아아 아이씨 안 돼? 어, 어디 갔어 그냥 퇴근 즈맨대어 석양 아이고 안돼안돼안돼 맞다 지금 백크리도그버프를 먹었어요 이제 석양이 진다 할때그 해골 뜨는 타임이 줄어들었대 네 아닌가? 그게 아무튼 아 그럴걸요? 아무튼 그,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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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하나. 아. <웃음> 아. 아. <웃음> <아유>, 다는의 <아프다. 웃음> <웃음> 고왕이 와서 흥분했어. 아, 어, 그렇지. 아이고. 난 이거 먹고 들린다 아, 아, 야야야야야 그게 <웃음> 무중력 맵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맵을 몇번 돌려봐야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점 저는 맵이 세개기 때문에 이리올스만 생각해봐도. 뭐지? 맵이 세개기 때문에 해봐야 될거 아이고, 수면. 어, 나이스. 안녕. 어어. 소경! 안 돼! 아이고, 뺏겼다. 이렇게 첫 판은 패배를 했고 다음 판을 기약해야죠. 어, 우 바로 큐어 바는데또 다른 곳이야, 색 다른 곳. 여기는 어. 저기... 어. 만원 정도 볼수 있나 이거? 아. 어, 볼수 어, 볼수 있어요. 뭐야, 볼수 있어. 오, 오, 이거 볼수 있어요. 오, 이거 뭐지? 이제 모델 뭐 찍고 있는 거지? 지구긴 한데. 공격 시작까지. w a t c points. 지브롤터? 아, 지브롤터가 저기 있구나. 감시기지, 지브롤터가. 음. <웃음> 네. 어이, 알아봐 주시는 분이 계시네. 오. 좀 채팅 방식도 조금 무수하게 바뀐 것 같은데 네. 음. 자 한번 볼까요 부중력 지대가 이 바깥쪽에 어디 있다고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안 보이네 자. 아, 방금 했던 맵인가? 그러네? 어? 우리 점을 차지하고 있 분명 나 이거 다른 데 있다고 들었는데. 점을 차지하고 하자. 아무도 안 막아. 같점을 점령하겠다. 아무도 안 막아. 숨에 얘들 아직 이에도가 많이 딸리나 봐요. 점령했습니다. 점화 공못본 걸로. 흠 음. 윈스턴 아 이게 무중력 지대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 처음 무중력 맵을 해야되나 보다 아야야야야 뭐야 요거 면아 여기 우주복들 있죠 쨍장장장 장, 장. 윈스턴 이제 그 이메일에 나왔었던 이제 이메일을 보낸 친구들 중 하나 이제 과학자들의 거점에 있 저한테 요 윈스턴 과학자가 아직 살아있을지 모르요 윈스턴이 자기를. 오야. 또 여기서 뭐해? 아 이게 아닌데. 어쨌든 윈스턴이. 이 놓치지 않겠다. 윈스턴이. 자신을 이제 키우고 이제 같이 뭐 과학도 가르쳐주고 이런 아버지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원래 윈스턴이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이름은 없, 없었나? 있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실험체 이름이겠죠? 그런데 이제 탈출할때 자신을 이제 아버지같이 키워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이름을 윈스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윈스턴 이름이 윈스턴이에요 네. 같가갑니다 류요! 요요요요요요요요 아, 그래서 이거 부중력 지대는 어있지 제가 영상을 봤었거든요? 이 바깥쪽이었는데 안 나가지나? 아... 그, 좀 이따 부중력 맵을 해봐야겠네 <웃음> 음 어찌 한번 해봅시다 이제 중력 설정도 되나? 오버치에 원래는 됐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이구아 좋네 안다 안다 다 <웃음> 안다 안돼에에다 으악 자, 바로바로 바로 가보시죠 일단 호라이즌 맵은 음... 어? 밖에? 어디요? 어디로요? 아 이거 나갈 수가 있구나 어떻게 어디로 나가? 어디로 나가? 어 뭐야? 차들거 없대요 어디로 어디로 안녕 애들아 아, 쓰지마 아 여기 있구나 오야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웃음> 오오오야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이, 이거 숨 막혀서 죽는게 정상 아니야? 오요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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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 어. 어, 어, 어, 어, 따라간다. 어, 어, 나, 다 땅콩아, 어디가 땅콩, 땅콩, 땅콩, 아, 맞았어. <웃음> 핫, 핫, 흐아, 오, 오, 난 돌아올 수 있지. <웃음> <웃음> 오호호호호호, 오, 오, 야, 호, 라이즌. 보이십니까? 괜찮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 거지? 인노왕. 이때. 오, 오, 오, 오, 땅콩, 땅콩, 땅콩. 땅콩, 오 어디가? 어디가? 오, 오, 이거, 아, 이거 무중력 지대가 아니야? 나갈 수 있어? 와, 에, 아, 수, 숨을 참 오랫동안 참았네요. 지금 거점 점령 아무도 안 하고 다 저기서 놀고 있어. 안녕. 당철이다 잠깐만, 나 때리지 말아줘. 때리지 말아줘. 말아줘. 때리지 말아줘. 때리지 말아줘. 말아줘. 나왜구경할 거야. <웃음> 전투 계속된다. 야 이거 보, 이거 볼수 있는 건 상대 팀분명에도 나갈 수 있나 이거? 우리 팀밖에 안 되나? 음. 걱정 마. 어지이런거때리지 말아줘 때리지 말아줘 음. 때리지 말아줘 까먹봐버리이 정도 까먹이라고까먹나나나나 아마 뭐 아시아서버라서 일본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나봐요 그래서 때리지 말라다는 말을 잘이해하지 못하나봐 일단은 또 나가봐야지 아나 파라로 나가보고 싶었어 어디까지 갈수 있냐 기다려봐 자 한번 다 하이 그라운드 어 어디로 나갔더라 아까? 어... 어디로 나가는지 기억이 안나 어 뭐야? 죽었네? 어, 오케이 어 이거 어디로 나갈 수있다 안녕 먹어 이거 야 죽이지 마! <웃음> 나, 나, 나 아직 못나가고 는데 아이고! 이걸 맞네?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나 구경나갈거란 말이야 죽이지마 죽이지마 안돼 못나가봤어